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사과를 이용해서 맛있는 사과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보라빠진 사과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사과떡볶이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재료는 사과 한개 비엔나 소세지, 어묵 정도면 되고요. 따로 국물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도 아주 간편하고요. 사과는 껍질을 반쯤 벗긴 다음에 먹기 좋을 만큼 크기로 깍둑 소용기를 하면 됩니다. 어묵도 이렇게 먹기 좋을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면 되고요. 어, 소세지는 칼집을 내서 어, 양념이 잘배게 합니다. 어, 일단 물을 한컵반 정도 넣고 어, 고추장하고 어,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다진마늘을 넣으면 맛이 좋습니다 다진마늘을 넣으면 약간 매콤한 맛과 어, 잡내를 잡아주니까 어, 마늘을 한한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자 설탕은 어, 입맛에 따라서 한한 한 스푼 정도만 저는 넣겠습니다 자 떡을 맨 먼저 넣습니다 어묵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세지 칼집을 낸거 같이 넣어가지고 어,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 간이 잘 배도록 저어주고요 끓이는 동안 국물이 졸아들면 물을 보태면 좋고요 또 참깨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참깨를 넣어서 거리를 하시면 이 참깨가 간이 배어서 아, 톡톡 씹히면서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어, 이제 떡볶이하고 어묵하고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과를 넣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깍두기 썰기 한 거를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으면은 이 떡볶이의 단맛을 더하면서 또 이렇게 이 떡볶이의 색다른 맛을 더하거든요. 이렇게 쪄주면 한, 한 5분 정도 더 끓이시면 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아, 이제 맛있는 사과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제가 한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맛이 달짝지근한게 정말 맛있습니다. 아, 사과의 그 단맛하고 그 특유의 그 어, 예, 신맛 있죠? 이게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매운맛이 들어서 맥주 한 모금을 했더니 정말 그 떡볶이 맛하고 맥주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 저는 이 사과떡볶이를 만들어서 가끔씩 식사 대용으로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싱싱한 사과 같아.